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장금이에요 오늘 준비한 메뉴는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샌드위치를 들고 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건 기본이고요 예쁘기도 해서 샌드위치 업종 또는 카페 업종을 하신다면 꼭 메뉴에 추가해보세요. 매출이 쑥쑥 오를거예요소장금표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 만들기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열심히 구워둔 아본드 건 크랜베리 피클 랠리쉬 저는 일반 피클은 너무 시큼해서 샌드위치 만들때 피클 랠리쉬를 사용해요. 피클 랠리쉬는 잼을 만드는 것처럼 피클을 잘게 다져 당분을 넣고 끓인거예요 그래서 시큼함이 덜하고 달콤해요. 깨끗이 씻은 토마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굵게 썰어주세요. 꼭지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중간에 있는 심지 부분은 질겨서 잘라내줍니다. 이제 저양배추를 썰어 볼게요. 반으로 가른 뒤, 또 반으로 자르고, 심지 부분을 제거하고 반으로 분리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반으로 잘라서 채를 썰어주세요. 적체가 들어가야지 색감이 예쁘게 나와요. 채 썰어둔 적채를 물에 담긴 보울에 잠시 담그고 씻어서 물기를 털어주세요. 양상추는 심지 부분을 파내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한겹 한겹 벗겨서 물에 담궈주세요 중간중간 애벌레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한겹씩 벗겨서 씻어주세요. 두세 번 정도 깨끗이 씻어서 채에 담아두고 이제 로메인을 씻어주세요 오늘은 마트에 로메인이 없어서 청상추로 대신 색을 내주었어요 로메인은 키로씩 사는 게 저렴하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로메인 뒷부분에 벌레가 많아요. 겉부분이 아니라 비닐 같은 한겹 속부분에 있으니 항상 내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두세 번 물로 깨끗이 씻고 체에 건져두세요다 씻었으면 위에 같은 크기의 체를 올리고 물기를 탈탈 털어주세요. 이제 매우 중요한 빵의 발을 딸기잼도 준비해 주세요 딸기잼이 리코타와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정말 맛있답니다 만들어둔 리코타를 크게 한 스푼 크게 두 스푼을 덜어 주세요. 체다 치즈도 하나 준비하면 준비 완료. 리코타만 넣는 것보다 건 크랜베리를 넣으면 맛이 더 좋아져요. 빵 전체에 바를거니 듬뿍 넣고요잘 섞어주세요. 코팅이 된 크라프트지를 준비해주세요. 식빵은 분무기에 생수를 넣고 앞뒤로 물을 살짝 뿌려 전자레인지에 20초 데우면 초 보드레집니다. 토스트기에 구워도 되구요. 취향껏 준비해주세요. 딸기잼을 식빵에 먼저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더 달아지니까 적당히 펴발릴 정도만 발라주세요. 양쪽으로 모두 발라주세요. 이제 체다 치즈를 왼쪽 빵 위에 올려주세요. 저는 메땡 치즈가 꼬릿하며 더 맛있더라고요. 피클 랠리쉬를 치즈 위에 올려 발라줍니다. 그 위에 채 썰어둔 적채를 올려요 그리고 토마토 슬라이스한 것을 올려주세요 자 이제 오른쪽 빵위에 리코타 치즈를 듬뿍 올려주세요. 듬뿍 넣어도 작아보여요. 더 예쁠 수 있도록 중간 부분이 봉긋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미니 실리콘 스패출러를 이용하세요. 더 편하고 더잘 발려요. 이제 양상추를 야무지게 포개어줍니다. 양상추를 좋아하면 많이 넣고 싫어하면 조금 넣으면 돼요. 취향껏 넣어주세요. 그리고 로메인 아니 오늘 제가 넣은 건 청상추를 넣어주세요. 요 아이가 청색을 띄워서 자르면 단면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야무지게 넣어서 만들어봅니다 양상추와 청상추를 토마토 위에 올리고 오른쪽 빵을 덮어주세요 리코타 치즈가 발린 면이 아래로 가도록 다시 한번 싸볼게요 데운 빵을 아래에 깔고 딸기잼 바르고 치즈를 올리고 스크랠리쉬 바르고 적태에 또 올리고 토마토 올리고 리코타 치즈 바르고 양상추와 청상추를 올리고 리코타 치즈가 발린 빵 부분을 덮고 선물 포장하듯 왼쪽 종이 접고 오른쪽 종이 접어 중간 부분이 아닌 오른쪽과 왼쪽으로 테이프를 붙여요 중간 부분은 칼로 잘라내야 하기 때문이죠 윗부분은 양쪽 부분을 먼저 안으로 접고 포장하듯이 또 접어주세요 테이프를 붙여요 반대쪽도 양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접어서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자 이제 반으로 잘라올게요 색이 정말 예쁘게 나왔죠 리코타 치즈 단면에 건 크랜베리를 예쁘게 올려주세요. 오른쪽에도 올려줄게요. 정말 예뻐지고 있죠 예쁜만큼 정말 맛있답니다 위에는 구워둔 아몬드를 듬뿍 뿌려주세요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고 달콤한 니코타 샌드위치 랍니다. 이제 더 예쁘게 여기저기 손좀 봐줄게요. 리코타 샌드위치 완성 소중한 친구나 지인분에게 선물해드려도 너무 좋아하고 아시는 리코타 샌드위치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